외치 <웃음> 주고 <전주군의> 공연이야 <웃음> <웃음> <진짜 싫어. 웃음> 주류판 쪽 알바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예은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너무 예쁘게 생겼어. 예은님, 나는 그대가 으순제 개인기는 술자리 노래인데요. 동기바 과수원샵 아까시 아버지 <웃음> 활짝 <웃음> 티셔 <웃음> <웃음> 아, 원샷이 못하면 잘 가리 못 아, <놀라> 아, <놀라> 아, 완벽한 하음 소름 돋았어요 혼자 부르고 싶었어요 두 번째인데 또 떨리네 떨린... 어. 저는 지연형이고요 곱창집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자산이 50억 정도 돼요 어. 대창이랑 막창도 있어요 다 있어요 모두모루 모두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요 어. 어릴 때는 주량이 소맥으로 40잔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0잔 밖에 못해요 오, 많이 줄었어요 누가 죽었어요? 주량이 죽었다고요 그 사람이 왜 죽었어요? 연극하세요? 예? 이장면은 어. 어디서 본것 같아요 귀가 안 좋으신 분들만 나오시는 거예요?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? 스트레스 받아 아우 미치겠어 너무 더워 지금도